네 반갑습니다. 무료채굴 코인 탐사대입니다. 아, 우선 이렇게 좀 읽어보겠습니다. 음,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 대상이다. 어, 이 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세를 하지만 그 이상일 경우는 과세를 한다. 자, 오늘 가상자산 과세라고 이렇게 말 어,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자, 뉴스를 보죠. 자, 여기 보면 두 시간 전에 한국경제TV에서 올라온 글이 있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가 과거 이제 대선 때 이재명이든 이제 그 윤석열, 어, 이든 그 코인 과세에 대해서는, 어, 5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을 하고 2025년부터 유예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 어, 제도적인 그 개선이 먼저 수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라고 이제 대선 공약으로 세운 네, 봐도 있었는데 자, 현재 지금 여기 실린 글을 보면 어, 윤석열 정부 어, 코인세 미룬다더니 내년 과세 추진에 투자자 날벼락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투자자들이 2025년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현재 지금 정, 그 어, 그이 국회 법안도 지금 현재 제출도 안된 상태래요. 다른 여러 가지 장, 그 쟁점 사항들이 이제 어, 많으니까 이거를 아직 아직까지 국회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제 가상자산 과세를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는 건데 어 작년부터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홍남기 부총리가 있을 때부터 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걷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 그 때는 당시, 어, 이제, 그, 고팍스를 제외하고 4대 거래소에서 사대 거래소에 어, 시스템적으로 제도를 그, 이제, 국세청에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라 라고 해서 4대 거래소에서 반발을 하고 나서 지금 약 이제 또 1년이 또 지난 시점에서 됐는데 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사업자들로부터 어, 오데 마켓, 업비트 등 오데 마켓이나 가상자산 거래소와 31개 관련 사업자들을 불러서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 구축을 요청을 했다. 어, 만약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구축을 하게 되면 이 시스템 계획을 받아서 피드백을 하고 나중에 과세를 하게 될때 해당 그 이제 여기 정보에 담긴그 정, 이, 이 각각의 개별 정보를 통해가지고 국세청이 정보를 받고 이것을 징수를 하게 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자 그러면 어 기존 우리가 지금 어 내년부터 만약 과세를 하게 되면 아직까지 제도적인 보안도 안 됐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기존에 작년에 그 제가 어 작년 이맘때죠 그때 어,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에 대한 그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 시간 반짜리 어 포럼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뭐 현재는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당시에 만약에 과세를 하게 됐을 때어 각각의 코인마다 이제 그 이제 과세를 매긴다라고 하면 만약에 A 코인을 가지고 어 내가 만약에 이제 어, 전체 수익이 오백만원 정도가 났다. 어 그런데 B코인은 따로 별도 투자를 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3천만원이 손실을 봤다 그러면 A코인에 대해서는 250만원 이상의 어, 그 수익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포함되지만 이 만약에 손실적으로 마이너스 3천만원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는 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손실액이 마이너스 2500만원이 되는데 어, a 코인의 소득이 낮다고 해서 이제 과세 대상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논리거든요. 어, 이런 것도 어떻게 될지도 혼선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상자산 과세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NFT도 포함이 됩니다. 그럼 NFT의 가치는 만약 에기존 이제 부동산 NFT 가지고 있는 어 분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어 이것이 이제 가치가 상승을 해서 매도를 할 경우에, 이것이 250만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라고 하면 이것도 과세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채굴이나, 그 다음에 에어드랍, 그 다음에 뭐 출석체크 이벤트, 출석체크용, 뭐 이런 모든 무료 채굴에 대해서도 모든 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럼 과세 대상에서는 어, 이제 어떻게 세법이 이루어지냐면 어, 과거에 그 파이코인을 가지고 과세 대상에 대한 이제 산출 방식에 대해서 이제 올린 바가 있었는데 어, 원래 기본 공제는 5천만 원 정도로 이제 상향이 될 것으로 점쳐졌습니다. 이때는 대선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고 현재는 지금 정권이 바뀌었죠. 근데 일단 이게 5천만 원이 아니고 일단 250만 원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250만원에 대한 22%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어, 원래라면, 이제 20%인데, 어, 그 주식과 같은, 어, 아니, 그 20%인데, 여기에 이제 지방소득세 2%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22%의 과세를 이제 매기게 되는 셈이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어, 지금 그 한국 경제에서도 언급을 한 바와 같이, 국내 거래소로 투자를 하는 유저들은 어 이제 내년부터는 급진적으로 확실히 줄어들게 될것 같고 어 이런 그 해외 거래소들로 이제 옮겨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어 그런데 FTX 사태와 같이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로 어 이제 넘어가게 되면 더큰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경기가안 좋고 인플레 현상도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니 세금을 더 거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어, 당연한 논리이긴 하나 어, 이런 제도적인 부분 그 다음에 피해 보상에 대한 이런 어, 시스템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일단 세금만 버, 거두겠다라고 하는 취지는 좀 잘못된 게 아닌가 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어 내년 초부터 좀 바빠지기도 할것 같네요. 어, 좀 작전은 좀잘 짜야 될것 같기도 하네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연사 시청 감사합니다.